부평구는 지난 21일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22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창업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여름을건강생활지원센터가 7월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부평, 훈훈한 소식이 가득한 7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부평구는 신한은행 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 창업자 및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청년 창업자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자들의 자율적인 스탠딩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2021년 선정된 7개의 청년 창업기업의 주요 성과 발표, 질의 답변 및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2019년부터 부평구가 추진해온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창업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간 창업 애로사항과 경영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창업자는 비슷한 또래의 청년창업자들과 정보 공유와 함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연대감을 형성해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보건기관 여루물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019년 3월에 개소했던 여름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10개월간 운영이 잠정 중단됐었는데요. 지난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10.1, 정 2동, 부평 3동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체력측정, 영양교육, 금연상담, 신체활동운동교실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또한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해진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8일 장마철에 대비해 지역 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갈산 배수 펌프장, 대형 재개발 공사장인 부평 4구역,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현장을 방문해 풍수해 대비 실태를 확인했고 건축공사장 산업안전 및 폭염 대비 실태 등도 면밀하게 점검했는데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부평구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평구 산곡 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5일 영종도 마시안 해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갯벌 체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가족들은 여러 가지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삭죽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 그리고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을 합친 단어 플로깅은 일정 장소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활동으로 지구를 위한 좋은 생활습관이기도 한데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청천 일동 인근에서 봉사자 90여 명과 함께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여자는 지원받은 플로깅백과 집게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평구는 코로나로 이번 격리 통지를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다만 소득과 관계없이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평구가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접수기간은 8월 5일까지이며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1,4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은 삼복 더위의 시작! 초복이었습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바발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죠. 바발도 무겁게 느껴질 만큼 사소한 일조차 힘들어진다는 뜻인데요. 아마 이 더위가 더 버겁게 느껴지는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의 더위를 덜기 위해 부평구 곳곳에서는 따뜻한 나눔이 진행되는데요. 청천 이동은 어르신 4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고 십정 2동 주민자치에도 300가정을 방문해 삼계탕과 과일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부평 2동에서도 복다림 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 200명에게 삼계탕, 건강두유, 조미김 등을 전달했는데요 그리고 산곡 2동도 50가정을 직접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했고 십정 1동에서는 여름을 복다림 행사를 통해 어르신 50명에게 삼계탕과 배추김치, 오이 무침 등을 전달했죠. 뿐만 아니라 산곡삼동주민자치회는 복삼계탕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가정 100여 곳에 삼계탕과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나열하기에도 너무 많은 이 나눔들이 모두 부평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밥알도 무겁게 느껴질 만큼 힘든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으로 배불리 여름의 한복판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자랑스러운 부평구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하합니다